안녕하세요. 박담희입니다. 오늘은 중립절개로 요코 아래 맞주름 해보겠습니다. 제가 디자인 공부는 안해봤지만 그리다 보면 웬만큼은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요코 절개 중립에서 절개해서 이것도 이쁩니다. 이 디자인도 이렇게 맞주름을 넣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옆지퍼를 넣어 주고요 이 오비를 다는 것보다 속으로 들어가는 노벨트 노벨트를 해주고 이렇게 안쪽으로 밑가시를 넣어 주고 노벨트입니다 노벨트 그래야 예쁘고요 힙을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래는 맞조름이고 그리고 여기다 스티치 이렇게 놔주고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이 렇게 나왔습니다. 요코 절개해서 중입에서 절개해서 아래는 맞추림인데요. 요게 좀 배를 좀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요스테치로좀 눌러주고 이 오비는 밑가시로 들어가고요. 노벨트입니다. 그리고 옆지퍼 달고 요힙선까지 중입에서 끊었으니까 요힙선까지는스테치를 놔줍니다. 양쪽에. 앞뒤 똑같습니다. 스커트 길이, 18cm 하단 길이. 4분의 1 허리 16.5 이런 변형되는 디자인은 이 허리 여유분을 3센치 까지 줍니다. 2.5에서 0.5 플러스에서 여기는 1cm 여유분 줍니다. 4분의 1 허리에서 파트통은 주름치하니까 너무 좁으면 주름이 벌어지겠죠 약간 5cm 정도 줍니다 5 c m 좋네요 점을 쳐주고요. 중신 잡아주고 다스 다시 잡아주는 거 아시죠? 다시 빼주는 거 여분을 다스로 이거는 다스를 잡는 게 아니고 접어서 m 피 시켜줍니다 다스 길이는 기본 내려갑니다 10cm 절개가 아니고 엠빕니다 접어줍니다. 중립을 잘라야 되는데요. 앞에는 8cm 내려갔습니다. 아, 중입선을 놔줘야 됩니다. 중입선이 9cm인데, 중입선이 9cm입니다. 이거는 사이즈 잴때 이런 디자인은 중입선도 사이즈를 잽니다. 중입 사이즈를, 1 힙선만 재는 게 아니고 중입 사이즈를 재서, 근데 이렇게 여유주면 자연스럽게 맞긴 맞습니다. 중립선인데 여기서 8cm 이 디자인이 배를 좀 눌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옆에는 7.5 원선에서 7.5 내려갑니다 중심이 여기 나왔죠? 여기서 주름이 들어갈 거니까 다쓰 길이하고 딱 맞네요. 지판을 앞판하고 앞판하고 똑같은데, 뒤판 여기 쳐주시는 거 알지요? 중심에서. 요거 쳐주는 거를, 요거 나누어서, 요 앞중심에서도 쳐줍니다. 뒤판일 때는. 뒤판까지 다 보여드리려면, 이 욕구에서 치는 게 아니고, 몸판에서 칩니다. 몸판에서. 나누어서. 요 물량을 요 나누어서. 문판만 쳐줍니다이앞 욕구는 그대로고요. 이게 욕구상입니다. 이렇게 스테치 들어가고 그리고 주름. 힙선까지는 봉괴할때스태치로 놔줍니다. 눌러줍니다. 벌어지니까요. 힙에서 벌어지지 말라고 끝이 나주고 이제 패턴 재단할 때 패턴 주름분을 준만큼 주고 접어줍니다. 그. <목소리도> 사